그러면? 자, 뜻들이, 동사의 뜻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보자. 1번, 누구 주시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올림상시키다. 올리다, 올리다. 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어, 물건 같은 거 들어 올리다. 올리다. 어, 여기서 출발해. 하나는 먼저 더 써놓고, 손이 목적으로 나왔어. 손. 손을 올리다죠? 사람의 손하고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되겠지? 응? 어, 돼지 족발하고 사람의 발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되겠지? 손을 올리다 더 이렇게 확대시킬게 어,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수 있냐면 손만 나오는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기도 해 문제를 이때는 조금 멋있게 써야죠 제기하다 라고 쓸수 있지 알겠어? 이해가?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잔이 우리의 밀림의 왕자 타잔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어! 들어올렸다 라고 되죠. 어? 어, 그의 뭐를? 짐을 어뭘 할까요? 뭘들어오을까 짐을 가방을 매기죠. 여행가방을 힘들세. 자신의 가방을 들어올렸다. 대상이 물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타잔이 손을 올렸다. 손을 들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면서 하자니 손을 들어 올렸다. 레이지드. 지금 이디가 붙은 거는 다 복수용 아,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봐야 돼. 이건 지금 규칙동사야 얘들아. 규칙동사니까 레이지에다가 어미가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여주면 된다.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다. 레이지드가 돼요. 요거만 붙여주면 돼. 현재 과거보 과거 분사야. 뭘 들었다? 자신의 손을 들었다 하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자. 하자니,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면 돼요. Order. 됐죠? 어. 어. The problem. About? 응. 어, 뭐? 뭐. 영어에 관한, 잉글리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여기다 이제 확대시켜 뭐로 확대시켜야 돼? 자, 만약에 식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식물이 목적으로 나왔다 크다. 식물을 잘하다. 재배하다 이러면 좋지 식물을 올리다 하는 것보다 식물을 재배하다는 뜻으로 보면 될거 아니야 그래. 어. 타자는 그쵸? 그래서 꽃을 응? 재배했다고 하면 되죠 다양한 꽃들을 재배했습니다. various flowers. 어? 어. 어디에? 자신의 정원에 on his garden. 어? 어. 됐니? 어, 자신의 정원에 네. 꽃들을, 다양한 꽃들을 재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이 나와요. 동물, 특히 이제 가축 같은 게 나오죠? 그럼 동물 가축을 무슨 뜻이 되겠니? 이때는 사육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사육하다, 동물이니까 재배하다라는 보거는 사육하다. 그렇지 않아? 그죠? 어. 사자하다는사하다는 raided 이렇게 나왔어요. Cow 아, 소들과 and horses 말들을 사육했습니다. 알겠어? 어? 소와 말을 사육했습니다. 이런. 맞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균이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세균을, 이때는 무슨 뜻으로? 배양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목적으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살짝살짝. 살짝. 그제? 어? 세균을 막 배양시키는 거야. 키우는 거야. 바이러스들을 막 키우는 거야. 그치? 또 있어! 와, 씨, 뭐야, 이게 기금. 이런 걸 돈이라고 그래요 기금. 돈이죠? 기금. 돈을. 뭐 하나? 뭐? 모으다야, 모으다. 또는 이렇게 멋있게 쓰기도 해. 조성하다. 기금을 조성하다. 뭐, 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쓸수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매끄러워지잖아.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스카라모으를 한번 쭉 공부해 놓으면. 돈을 모으다. 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렇죠 어. 화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돈을 모았다 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파전레이 e 드 뭐랄? 돈을 모았다, money,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 이런 식으로. 어, the unfortunate.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 왜 이렇게 순다 얘기야. 이 공을 모아. 됐지? 일곱 개. 야, 근데 이제, 봐봐, 대답.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명사일 땐 어떻게 되겠냐, 명사. 명산. 명사로 쓰였을 때, 레이드의 뜻은 뭐냐? 월급 인상. 이것도 알아두세요. 월급 인상. 공급 인상을 레이드라고. 그래서 하나는, 하자. 어떻게 했다? 어, demanded. 요구했다. 는거 뭐를 요구했다? The rage죠. 월급인상을 요구했다. 됐지? 어? 어. 뭐를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 어, 퀴즈. 시었다는 얘기야. 목로시켰다는 얘기는 명사로 시였다는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같이 봐야 될게 뭐가 있다고요? 자동사 rising 가 있다. rise, rose, r i s e 이런 으수입니다 현재 분사는 rising, rising star 뭐 이렇게 나왔잖아. 월드컵 한번 보고 나면 rising star들이 막 나오잖아. 그래? 그도. 무슨 뜻이야? 음. 얘는 오르다야. 주어가 오르다. 떠오르다. 해가 떠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싸우 해양이 라이즈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동사로 쓰여서 목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얘는 타동사로 쓰였다 대상이 필요하다 목조가 필요하다 얘는 동사가 주어 행위만 스스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 뒤에 모두 필요 없고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어, 왜입성이 됐지?